형태 단추에 싸서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싸게 단추방식으로 만든 것을 어, 밑에 3발이 금속으로 압착을 해서 부착하는 방식이 있고요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자재로 싸게 단추를 만, 만들고 발이 하나가 달린 플라스틱 핀 압착하여 붙이는 총두 가지 의 방식이 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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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떤 모자는 양의 털로 만들어진 울 소재로 조각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을 열을 가하고 힘을 가해서 성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크라운이 있고요 페도라, 베레모 같은 형태는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로 쭉짜 내려가면서 원형의 크라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술 비니 모자나 이런 다양한 니트 모자에서 많이 볼수 있는 기술이죠 그렇게 크라운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캡 형태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크라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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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앞부분의두 조각을 한 조각으로 만들어내서 형태의 변형을 준 모자를 오각 모자 5 패널 캡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오각 모자는 앞판의 기울기를 좀 살려 앞판이 확 살아있는 모자이기도 하고요 앞판에 자수가 아닌 나염이나 열 프레스라는 기법을 통해서 로고를 부착할 때5각 모자의 앞판이 이렇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평평하게 펴집니다. 그래서 로고를 부착하기 쉽고요. 6각 모자는 앞판이 이렇게 라운드가져 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는 아일렛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도 아일렛이라고 부릅니다. 야구 모자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좀 허전하게 느낄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모자의 특성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넣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메시캡 같은 경우는 이미 망사를 통해서 공기가 잘 순환 되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크라운을 뒤집어 보면 보이는 이 테이프가 쌍침테이프 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너테이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싱에 바늘이 두개가 있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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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티씨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티씨는 폴리에스테르와 코튼이 섞여 있는 100% 면은 비싸기 때문에 좀 싸게 만들려고 한게 티씨 원단이고요 이 땀바지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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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자를 그 땀바지만 물세척을 조심스럽게 해주는게 정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나중에 모자의 세척 부분에서는 제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땀바지 안쪽에 숨어 있어서 잘 안보이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이걸 설명해 주시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는 인치감 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영어로는 아이즈 테이프 라고 부릅니다. 여기 숨어 있는 만큼 이 녀석은 참 대단한 녀석 인데요 이 기술이 부족한 공장에서 만드는 모자는 사이즈가 제각각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작점과 끝점에 이 간격이 정확하게 맞아야 져 된다 그래야지 모자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이즈를 만들어 내고요 마지막에 스팀 아이론 과정에서도 모자의 사이즈에 손상 없이 완성될 수 있게 하는 숨어 있는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이 부분은 현장에서는 뒷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영어로는 백 클러저 라고 부릅니다 끈으로 만들어서 금속, 버클이 붙는 거를 버클 형태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처럼 비조 혹은 똑딱이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플라스틱 스냅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찍찍이라고 부르고요. 후크앤루프 혹은 벨크로테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현장에서 사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웃긴 이름이죠. 사다리. 근데 영어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뒷걸이를 부착할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8cm에서 9cm 간격을 주고 부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명칭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동굴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케이블라고 해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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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 동굴의 크기와 이 동굴의 각도는 또 뒤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뭐 다음에 또 설명할 일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어 현장에서도 챙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브림이라고 또 피크라고도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챙의 윗 부분에 붙이는 원단을 상 챙, 아랫 부분에 붙이는 원단을 하 챙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어퍼 바이저, 언더 바이저라고 부릅니다. 챙은 스냅백처럼 평평한 챙을 평챙 야구모자에 쓰이는 여게 휘어져서 진챙을 커브챙이라고 하고요 중간 정도로 반은 휘어지고 반은 펴진 형태를 반커브챙이라고도 합니다 이챙 안에는 챙심이라고 불리는 브림코어라고도 플라스틱 소재의 부자재가 들어가는데요 가 오래전에 중국에서 만들 때는 재활용된 재생피 자재로 챔심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저렴하게 만들려는 이유였겠죠 그 때문에 모자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또 특이한 거는 뉴에라에서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술로 나무에서 추출한 수지를 압축해서 만드는 종이챔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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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챙 바깥으로 이렇게 한번 쭉 돌려가면서 한 패턴이 더해지는 거를 해리친다 라고 하고 해리 챙이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라인을 만들면서 그 라인이 쭉 연결되게 바깥으로 만드는 것은 파이핑 친다 라고 얘기하고요 챙이나 이 크라운에서 파이핑을 넣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는 챙사시 혹은 챙스티치라고 영어로는 바이저 스티치 스 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쌍침 미싱으로 만들기 때문에 짝수인 2줄 4줄 6줄 8줄로 만들어지며 상하 챙에 로고나 자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로고에 데미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챙 스티치를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하 챙이 원단이 정확하게 챙심과 붙게 하고 챙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에 보이는 라벨이고요 영어로 레이블 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것은 이제 메인으로 쓰이는 메인 라벨 이것은 어 세탁 방법이나 원산지 같은 다양한 디테일을 적어 넣을 수 있는 케어 라벨이라고 얘기하고요 또이 라벨은 실로 직접 다짜 만들어내면서 글씨를 표현하는 직조 라벨 우븐 라벨 이거는 많은 글씨가 들어가고 직조 라벨이 할수 없는 아주 작은 디테일들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린트 라벨 또 여기에 붙어있는 것은 포인트 라벨 영어로는 플래그 라벨이 깃발처럼 생겼죠 라벨을 부착할 때 좌우 양쪽으로 스티치를 넣어서 봉제하는 것을 좌우 이면 봉제 그리고 위 아래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서 봉제하는 걸 상하 이면 봉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라벨 전체를 돌리면서 사각형을 만들며 부착하는 것을 사면 봉제라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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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laughs>